물질화가 돼서 아 이게 진짜 힘이 엄청 강하다는 고걸 확실했고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이유는 사실은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어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일에서 엄청 좋아졌던 그 계기가 이제 프랑클이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잘됐었대요 저만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사실 돈도 회사 다닐 때보다 편하게 일하면서 돈도 잘 벌고 또 직업이 이제 사원 선생님이니까 사실 부모님도 좋아하시건데 문제가 집이 계속 가난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뭐다구제해줄 수가 없잖아요 구제해줄 수가 없고 밖에 나가면 돈잘 버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호텔 가서 놀고 엄청 재밌게 지내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 방이 제일 작았는데 방에 침대가 없었어요. 침대가 없이 강아지랑 저랑 있는데 행거로 옷을 정리를 하고 뭐 이불을 정리를 해도 그냥 항상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 자체가 침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풍요를 느끼고 돌아와도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누가 명품을 사준다든지 해도 별로 명품에 별 감흥이 없어요. 이게 예쁘고 좋기는 한데, 막 춘카님처럼 시계를 보고 막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잘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풍력 체험을 하고 싶은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갔다가 돌아오면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 괴리감 때문에 진짜 많이 울기도 했고, 집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면 집이 엉망이니까. 치워. 그냥 그 자체가 묻어있어요. 그 뭔가 결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빠가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시고 월세를 이제 제가 조금씩 같이 부담을 하게 되면서 아, 이거 진짜 이제 해야 된다. 지금 마음 고부하는 사람 내 밖에 없고 나아 진짜 답이 없다. 그래서 침대를 샀어요. 침대를 사서 저희가 그때 빌라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침대를 배달해주시는 분한 분이랑 제가 따로 돈을 고용을 해서 인부를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의 4층에 진짜 큰 침대 퀸 사이즈를 넘어서 킹사이즈 그래서 방이 이만하면 침대가 이만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밖에서 몇 십만 원 쓰고 뭐 백만 원 쓰고 이렇게 놀때보다 집에 들어와서 그 침대에서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침대가 깨끗하니까 옷은 옆에 정리를 하고 침대가 깨끗하니까 명상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져서 딱두달 만에 저는 돈을 하나도 안 들였는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집을 다 가지게 돼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빌라에서 다 같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면서 제일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드리둥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한테 제가 돈을 막 구걸해서 빌리는 것도 없는 그리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되고 나서도 방황을 한 1년을 했어요. 이게 감당이 돼야 되는데 좋은 상황이 왔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또 이제 왕국을 두날씩 했어. 두날씩 하면서 수익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어떡하지 하다가 정신조직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0기를 채웠어요. 0기를 채우고 나니까 남동생이 갑자기 학원을 개준다면서 학원을 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학원에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명의의 학원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그럼 되게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정말 물질화가 돼서 아 이게 진짜 힘이 엄청 강하고 자라는 걸 확실했고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이유는 사실은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끌어당기 그룹 수업을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렸는데 솔직히 너무 멀기도 멀고 시간표도 옮겨야 되고 돈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처음에 문의했다가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일단 지금은 안될것 같다고 상병자 한번 들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실 초카님은 모르는데 그들 엄청 많이 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못하니까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계속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나방을 참여하면서 계속 봤어요.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담에 포링님들이 이제 건물 지으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한 1기인가 2인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적인 돈이 안 된다는 택배 그다음에 거리 티켓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무조건 가겠다고 일단은 상담자부터 방문을 하겠다고 하고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후부터 이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로 됐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학원 일을 하다 보면 좀안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싹 나가더니 갑자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어머님께서 네, 미술 원장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한 3, 4년 만에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가 그러니까, 아직 국어 하시냐고, 뭐, 아직 국어 한다고 니까아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다고 하더니 애들을 거의 다섯 명을 그냥 정말 그냥 그냥 보내주셨는데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성격이랑 아이들 성격이 진짜 천사 정말 같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진짜 에너지를 받고. 제가 항상 이제 풍요의 찬사들이라는 말을 좋아해서 하 붙여놓는데 진짜 풍요의 찬사들. 예, <웃음> 다르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